네, 이번에 공유할 승소 사례는 2022년 12월에 이번 달이죠. 친양자로 한다는 심판을 받은 사안입니다 우리 의뢰인분이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을 하고 싶다라고 하여 친양자 입양 신청을 하였고 주문은 사건 본인을 청구인의 친양자로 한다. 요것이 다인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 의뢰인분이 원하시는 바대로 친양자로 입양을 하고 그것으로 이제 가족관계 등록 등을 정리를 하신 후에 아, 이게 정리되고 나니 너무 좋다. 이렇게 이제 후기를 남겨주셨던 사안인데요. 제가 또 블로그 등에서 정리를 하거나 기존에 정리를 했던 바대로 어, 원래는 우리가 이제 친생자, 즉, 쉽게 말해 피가 통한 나의 자녀는 아니에요. 근데 이 자녀를 나의 자녀로 하고 싶어요. 또 자녀 입장에서도 나의 어머니나 아버지를 하고 싶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법률적으로 부모와 자의 관계를 이제 설정하는 것이 입양이 있습니다. 근데 입양에는 일반 입양과 친양자 입양이 있죠. 일반 입양은 뭐 쉽게 말해서 원래의 친부모와 입양 부모가 둘다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친양자 입양을 하게 되면 부모와 자의 관계가 단절되고 정말 완전 양자라고 해서 그 친양자 입양된 그 부모를 마치 친생 부모인 것처럼 부모, 자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 이제 부수적인 효과로 성분 변경이 있어요. 일반 입양을 하면 성분 변경이 자동적으로 같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필요하다면 별도로 하셔야 되겠죠. 친양자 입양은 성분 변경이 수반이 됩니다. 되는 상황이라면요. 그 다음에 그럼 기존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부양 의무라든지 상속이라든지 이런 게 단절된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 친양자 입양을 사실 많이 하는 경우가 이런 거죠 재혼을 했는데 내 배우자가 저는 배우자 사이에 자녀가 있어요 근데 나는 재혼도 했고, 아직 어린이 자녀를 정말 친자처럼 키우고 싶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친양자 입양을 하는 경우들이 좀 유형 중에 하나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기존 관계가 단절되다 보니까 기존에 부양 의무가 없어서 예를 들어 양육비, 지급 의무가 없어지게 되고 또 상속에 그런 것이 없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친양자 입양은 일반 입양에 비해서 효력이 더 크고 그래서 요건도 조금 더 까다롭게 보는 게 있어요. 뭐 일반 입양은 예를 들어 양자가 성년이어도 돼요. 근데 친양자 입양은 미성년자 그 친양자가 될 자가 미성년자이어야만 하고 그 입양 과정은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법원에 친양자 입양 신청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법원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요건을 봐요. 뭐 예를 들어 부모의 동의는 원래 필요하거든요. 친생 부모의 동의라든지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동의가 없어도 되는 경우라든지 특히나 자의 복리 관점에서 이 친양자 입양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을 본다는 거죠. 조금 이제 까다로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미성년 자녀가 곧성년에 이르는 상황이어가지고 굉장히 급박한 점이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빠르게 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요청하는 것들을 빠르게 제출을 했으며 그다음에 이 사안에 좀 급박성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려서 다행히 빠르게 정리가 되었던 사안이고요. 결국엔. 친양자 입양이 되면 아무래도 그런 공부상 우리가 물론 친양자 입양 관계 그런 증명서도 별도로 발급받을 수 있지만 그 발급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통상 우리가 발급받는 가족관계 증명서 등에는 완전한 자녀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더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으신 거죠 우리 이제 가족이 좀 유연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친양자로 입양을 하고 싶은지 일반 입양을 하고 싶은지 그 양자의 효력은 무엇이며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진단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 방금 말씀드리는 중에 나와 대신 치양 제병은 미성년자일 때만 가능하다. 이것도 이제 참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